당 여러분들이 커플로 팀이기 때문이고요. 어, 그냥 시키면 안 하실 거잖아요, 열심히.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상품이 있어요. 50만 원상당의 호텔 숙박권! 오와, 진짜? <웃음> 그냥 가서 놀다 오시면 돼요. 탐나죠? 오, 네. 너무 탐나요? 너무 탐나죠. 아,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숙박권? 숙박권을 어, 어, 드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길바랬구나요 네. <웃음> 스틴 님이 스케치북을 들고 계실 거고 네. 두분다이 기마개와 어. 안에 노래도 틀어 드릴 거예요 손짓, 발짓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뒷짐을 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답은 입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어 네, 넥스트라 며시네요 뭐라고? 시-작! 너! 이번에 뮤비 노래! 어? 리플 노래 이름! 노래 이름? 리플 오. 노래 이름! 일하러 가! 오, 오. 아파! 치카치카 할때 쓰는 거! 신나는.. 치카치카 할때 쓰는 거 신나는 나라? 입에 넣는 거 어? 입에 넣어서.. 입에 넣었다가 흔드는 거 <웃음> 입에 넣어서 흔드는 거 각을 앞뒤로 입에, 흔들어 입에 넣어서 흔드는 거? 무슨 말이야? 입에 넣어서.. <웃음> 이빨 치아에 힘들 넣고 흔들어 패스 내 몸에는 총알이 두개 있어요 어? 내 몸에는 총알이 두개 있어요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 패티는 보라색이라고. 내 몸에는 <웃음> 어? 총알이 두개 있어요. 아 어, 진짜 안들리나내 어? 몸에는 장기가 없어? 총알이 없어요. 장기가 아, 없어내 몸에는 총알이 <웃음> 두개 <다> 있어요. <웃음> 몸 안돼요.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배우 뭐? 배우 배우 뭐? <웃음> 맞죠? 어, 배우! 와. 아, 배우? 설명 진짜 못한다, 배우. 그치? <웃음> 칫솔을 입에 넣고 흔드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야, 설명을 좀 많이 못해.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표님! <웃음> 너가 가는 모임? 안, 우리! 우리! <웃음> 대빵! <웃음> 담배! 대빵! 우리 대표! 갓빠? 우리 대표! 템포! 대표. 우리 사장! 우리 사장? 어. 아, 썬피리님! 아... <웃음> 마블! 바비! 어, 마블! 아이콘, 마블, 마블, 어, 영화. 아이언맨, 영화, 어벤져스 끝났는데? 우리가 출연 우리가 거. 주말에 하는 거? 출연 출연. 축구. 출연. 우연. 출 출연. 출연 출연. 어, 아 리플스. 리플. 리 리플. 리플. 어디에 올라와? 어디? 유튜브 유튜브. 잘하는데? 어 마태가. 마태가 설명 못했던 거 the next <웃음> 설명 설명 못했던 설명. 어 못했던 거 에이! 엘스바! 엘스바 어? 엘스바 왜 잘해? 우리 우리 상식 우리. 갈증 우리가 우리가 다 멤버십 밥 메, 먹음 멤버십 끝! 4개 남았 개? 오나한세 개만 친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 난참 잘했어. 아 <웃음> 시발하네.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다음에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바꿔서? 내 설명을 간단히 명령이야. 내 눈씨는 끝이 네. 없고 갔어 질질은 반복같이. 짹팟. 하나 둘셋 시작! 자. 느린 심장박동! <웃음> 내가 발... <웃음> 느린 심장박동! <웃음> <웃음> 어? 느린... 나쁜놈? 스마트! <웃음> 힙합! 힙합내 밥. 힙합! 김밥! 자두 자두 자두 자두 자두 느! 김밥 자두? 랜! 인간! 인간! 자! 음, 박! 똥! 발도! 발도? <웃음> 말을 해봐 말을! 고등 래퍼! 호들갑 떨어! <웃음> 오, 와, 와. 그 우리 온 사람 리플 촬영했어. 내가 그 사람? 내가 누르 누르. 내가 <웃음> 어. 이게 뭐야? 그 사람 보고 내가 핸드폰, 아, 이랬어. 핸드폰. 핸드폰. 뭐라는 거야? 시. 뭐라는 <웃음> 거야? 어려 어려. 어, 연어 연어. 래퍼 래퍼. 느린 씨 심... 장박도. 롱. 느린 침. 어 끝났어요. <웃음> 아 이건, 이건 뭔지 이거 이거 먼저 알겠어요. 이거 먼저 알겠어요. <웃음> 고등 래퍼. 네, 그냥 놔줄게요. 패스하지? 패스해, 패스해, 패스 패스 백신? 백신 패스, 패스, 패스 없어요? 네, 가세요, 패스. 하세요, 패스. 패스 날라요. 패스요. 우리 집 고양이! <웃음> 우리 집, 우리 집. 고양이. 고양이. 누루 어? 어 누룩. 정답. 오, 정답. 네 얼굴. 내 얼굴? 어. 네 얼굴. 없앵겠어. 네 얼굴. 어앵겼어 없앵겠어. 리스펙.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아저씨! 리, 아저씨! 리스펙! 중색충이중기이중충 어? 어! 어! 오! 이색충! 끝! 깜 네. 네. 네. 자, 시간 지났는데 그냥 놔뒀어요. 나간? 첫 번째 문제 뭐였을까요? 뭐한테튼 욕하는데? 느린 씨 쉬... 다시 해주세요! 장박동! 아... 이거 한열번 했어. 내가 아!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서니까 뭐지알겠 내가... 자꾸 앞에서. 야 하하! 아, 슨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아 힘들었다. 재밌었어요. 욕안 했어요. 뭔 아, 소리예요. 지나하지 마세요. <웃음> 기가 막히게 욕만 들으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니까. <웃음> 순말이 필요해. 나봄이라고 불러. 하나, 둘, 셋, 시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유진! 아, 노래! 아니, 아. 노래! 아, 아. 손흥민! 축구, 축구! 손... 아, 아,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축구 말고 노래 아 말고 기타 말고 여자 여자, 아, 여자? 말고 <웃음> 진짜 카페 여자 <웃음> 유재석 무한도전 어, 어 뭐야 뭐야 너가 노래 너가 너가 너가 정말 잘하는 거 유튜브 말고 유튜브 말고 유튜브, 어, 유튜브 말고 춤춰서 어 유튜브 말고 트위치 아아! <목소리> 아, 말고! 짧은 동영상 올리는 거! 리스! 아 말고! 쇼츠! 나! 쇼츠! 틱톡! 어어어어! 아. 어, 어, 어. 틱톡! 아. 크리스마스! 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크리... 오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루돌프! 아아... <목소리> 다들리거 아니에요? 이도야아 너무, 너무 잘하는데? 끝나버렸어요, 음. 게임이! 어. 어.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그러면은 일단 두분 이기셨어요 네예 이기셨는데 저희가 상품이 한 개여서 아쉽게도 네. 우리 진 팀에서 범인 찾기 한번 해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가 범인이죠? 아니요 범인 마태가, 범인이에요. 마태가 범인이에요 마태가 <웃음> 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이긴 사람이 파트너를 뽑아요 그러고팀 대결해서 두분 중에 한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조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번 가위바위보 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음> 좀 위도랑 <이돌아야죠>. 쪄야 <웃음> <웃음> 왜? <웃음> <야> 왜? <웃음> 왜? 왜 싫어해? 야왜 싫어해? 왜 싫어? 왜 싫어? 더빙이 누군지 딱 보이잖아 <웃음> 근데 유진이가 잘해가지고 혹시 도 몰라 너가 잘해도 괜찮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팀 먼저 할게요 <웃음> 이거 누구 노래지? <웃음> 시스타 이거 누구 소리지? <웃음> 시스타? 시스타 노래인가? <웃음> 준비 시작 내 파트너 <웃음> 유진 형!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예전 사무실 샴푸? 우리 우리 예전 했던 예전 사무실 구로디지털단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가 살기 위해 먹는 거 자기 전에 먹는 거너너 너 이름으로 된국 내가 이름으로 된 고기? 너 이름으로 된국 미소된 야국? 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 닮은 거너 닮은 거뱀 마냥 나 닮은 거? 뱀을 막잘 다뤄 오로치마어 어, 어, 왠지 모르게 관장? 어, 어. 왠지 모르게 관심종자? 왠지 모르게 나한테? 기대돼 어? 왠지... 왠지 모르게 이거 귀가 너무 아파 왠지 모르게 어? 왠지 모르게, 어? 왠지 모르게 패스! 패스! 패스! 유아인! 유아인? 맥돌 손잡이를! 어이! 어이! 피트랑! 어! 오! 끝나고 했어요. 근데 몇 문제 맞췄어 근데 많이 맞힌 거 아니야? 많이 와 확실한 건 내가 구멍은 아니다. 얘 <웃음> 무슨 노래길래 이러고 있어요? 걷지마. 걷아마 터마바. 터너츠 발 빨래. 아왜 그래? <웃음> 야, 하고싶어?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문제를 문제를. 대중교통 제주도 대중교통 신호전행 야, 대중교통 제주도 속으로 가 대중교통 제주도 택시 신호전행 네. 택시 우결 아니! 들어봐 방... 컨텐츠 택시. 생각밖에 안해 지금이요 택시 몇 시냐고? 택시 호신도? 말고 지금 9시 반 <웃음> 아! 이걸 만들어. 몇 시야고? 1스시신 Okay. 멋있다.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춰? <목소리> 못 맞춰. 내가 <웃음> 내가 모르는 <내가. 뭐하는> 노래. 할머니가 <목소리> <더문이가> 불러주는 노래. 뭐? <목소리> <목소리> 내가 <목소리> 좋아하는 좋아하는 <목소리> <목소리> 노래 <목소리> 노래 노래 <목소리> 내가 내가 <목소리> 내가, 내가 <목소리> 좋아하는, 좋아하는 노래 노래 뭐냐고 뭐냐고 나 <목소리> <난> 모르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말고 <웃음> 어 뭐? 뭐? 강아지 말고 뭐못 뭐 키워 이 내가 원하지마 뭐, 라 강아지 말고 뭐 키우냐고 아, 나지 말고 뭐 하냐고 나태야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가죽무 개새끼야 아, 강아지 아디 강아아지 아. 아. 말고 말고 오 성의 성의 아기 말고 아. 알게요. 아, 뭐 뭐? 햇쇠달래. 어... 카페인. 펜버리. 카페인. 햇 나. 해. 해. 인. 신. 어. 나베신. 뭐야? 나베신이 뭐예요? 자, 카보라상. 해이. 나베신. 가락 카페 대표 메뉴. 나 뽑아서 사람? <웃음> 아니 설명을 왜 이렇게 해? <웃음> 아니 마음이 시 누구야? 아기 말고는 뭐야? 아기 말고? 말고. 아기 말고 양이아니 아기 말고 성인 성인이 눈깔이 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아니야 네가 발음이 너무 이상해. 너, <웃음> 네 너의... 입, 네 눈깔 이상해. 이 그럼 정원이가내거 어떻게 맞춰는데정원이야 <웃음> 너는 테레파시 했잖아. 이제 할줄 모르지 마. 난 <웃음>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어. 나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 꼼짝 안했나 진짜 열심히 안 했어. 아봐나나 제법 무거워잖아 아정이 뭔데? 제차체 뭐였죠? 진짜 기억은 기억이 안 나요. 아 아니, 자꾸 제주도 하는 거야, 나도. 제주도야. 그게 대중 제주 교통이었는데 그걸 어. 제주도로 잡고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호텔은 호텔은, 너, 호텔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 아, 호텔 네, 제가 오, 오, 가도록 오, 하겠고. 와, 아, 아, 아, 아, 이게 아, 돼. 이게 돼. 아, 나 진짜로 열심히 맞춰져 가지고. 다다. 이거 하는거 맞아요? 사는데 입만 닫아 제발. 네, 오늘의 고요 속의 외침은, 자, 제코씨에게 호텔 숙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예 축하드려요. 제가, 어,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요 속의 외침은 여기까지. 예 안녕! 다음 주에서 만나요. 잘 만나요